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웃음> 요한복음 7장. 오, 걔 누군가? 오, 걔 누구야? <웃음> 오, 우리 유나 베비가 왔네, 유나 베비. 박수. 오, 그러네. <웃음> 오, 그래. 오, 이거 아빠처럼 생겼네. <웃음> 어, 얘는 벌써, 어, 얘는 너, 어, 몇시간이버 했다고? 시3시간 네. 어, 3시간 15분 세시간, 1시간세게간 세시간, 시간 15분 애기 간지시간세시 <웃음> 주지수 훈련 때문에 평화군 경찰내 여군 여경찰 달라. <웃음> 어, 세상에. 와, 어떻게 세. 나 처음 들어봤어, 그렇지, 엄마가? 세 시간씩은. 이야, 유, 유나가 어? 건강인지다 알았지만 그렇게 튼튼한 줄 몰랐지. <웃음> 어, 세상에. 아유, 세상에, 참. 자 먼저 우리 리마 이구절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먼저 하자 네. 오케이. 7장 요한복음 요한 7장 7장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금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는 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 주. <웃음> 자. 아 놀라운 말씀이죠 <웃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음. 네. 하나님랑 하나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젊은 놈들 다설아할 때에 <웃음>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에? 그 예화 쓰지. 그것을잘 이해하지 젊은 사람들이지. 사실 그런 예화는 과거서 에 못했어. 왜냐면 그거 게임이 없었으니까. 그런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 이런 가짜 디지털, 뭐, 뭐, 세계, 우주, 막, 막, 이렇게 만드시잖아 <웃음> 그런 내용들을 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 그러니까 뭔지, 이제, 조금 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떤 예화도 완벽하지 않아. 그치? 근데, <웃음> 과거, 거에서 9세기에 다마스카사 요한의 어, 학자가 3일체를 설명할 때에 태양처럼 설명했 태양. 이제 성부,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태양이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때그 빛의 따뜻함 그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은 것이다. 다, 다 태양에서 나오는 것인데 에? 그래도 성부성자 성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어, 어, 이해하면 되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예와도 어떤 예와도 완벽하지 않아. 그러태양은 태양은 어, 창조주 아니잖아. 창조주. 그치? 태양 같은 경우는 그거는 창조물이잖아. 그니까 우리는 그 어, 뭐야 우리 그 비디오 게임 예화는 이제 비디오 게임 예화를 그 만들었지. 그거는 이제 그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던 창조주가 있오 e o game video game video game v a i 로만드셨 a a i 그러니까그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자유의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프로그램 따라서, 어, 이제 그,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의지. 그치, AI 같은 거. 그러면서, 이 어? 아, 창조주 있고 AI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미력에만서 가서 놀면은 우리는 여러 캐릭터 만나잖아. 그 여러 캐릭터 만나고 여러 캐릭터가 이런저런 행동하고 이캐릭터가뭐 이 용과 싸우고 뭐 이런 얘네들 가서 이런저런 괴물들과 싸우고 뭐 얘네들 가서 뭐 이렇게 하잖아. 여자들이 하면 잘 몰까? 그거는 인터넷 게임이 많잖아, 그. 그렇지? 여자들이 많이 안 놀면 남자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하지 그 인터넷 게임. 자기들이 캐릭터 되고 뭐 무슨 막, 막 d d 뭐 무슨 영웅 되고 뭐 무슨 용도 잡아 뭐 잡아 잡고 뭐 어? 이런저런 괴물로 싸우고 뭐 이렇게 이고 그러면서 그런 게임들에서 그냥 싸우고 막 닮는 거많이냐 그런 게임들에서 마을도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말할 수도 있고 또그 무슨 어? 바그뭐 술집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무슨 식당도 들을 수, 이런, 이런 거라. 그냥 완전히 그런 이 게임 만들던 사람들이 이거는 다른 세계랑 세계로 만들려고 했지. 음? 뒤에는 그 배경에 뭐, 환경에 그런 뭐, 산들도 있고, 뭐, 어? 해가 떠오르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다 있어. 그치? 너도 봤나? 어, 남자하는거 봤지? 젊은 남자 거의 다 게임이 놀아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들에서 빠이면안 되지. 근데 그 다른 토픽이야. 그 게임에 중독되면 안 되지. 어? 하고 그 게임은 사실 가짜지. 아이 때그 뭐 다른 토픽이야. 일단 삼일체로 다시 돌아가자.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그 게임 창조주의 있단 말이야. 그지? 그게임 창조하신 분이 서그 우주와 그 태양들과 그 해가 떠오르는 시간 뭐 지는 시간 뭐등그 창조주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그 창조주가 AI 그 캐릭터들 자기 컨트롤 하는 캐릭터 캐릭터가 NPC라고 불러지? NPC, Non-Player Character 이렇게 하지? NPC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통하면서 들어가는, 그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실체적인 사람들이 이제 PC라고 그러지. Playing character, player character.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두 종류잖아. 그 게임에 들어가면은 PC도 만나고 NPC도 만나잖아. AI, 완전히 그냥 그 게임 세계가 만들었던 NPC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PC는 이제 실체적으로 그 게임 사고, 그 자기 컴퓨터 로딩하면서 그 게임에 실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이제 PC라고 해요. 플레이어 캐릭터. 그지 그러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PC도 만나고 NPC도 만나잖아. NPC는 AI 완전히 깔려있고, PC는 실체적인 자유의지잖아. 있 그냥 그래. 그지?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비디오게임 세계에, 어, 너도 왔네, 빅터먼 왔네. 그래, 그래. 그, 뭐야, 그, 우주를 들어가면은, 그, 미디오게임 우주를 넘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두종류 만나지만, 예를 들면, 창조주가, 창조주가 만약에, 그 창조주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미디오게임 창조주가 마사야. 예를 들면, 은 예를 들면은, 그럼 마사가 그 비디오 다만들어서 디지털 컴퓨터 알고리즘, 뭐, 뭐, 뭐, 그 뭐, 수학도 다 하고, 뭐, 컴퓨터 디자인도 다, 다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들어가서 놀고 싶어가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떤 캐릭터 만들어. 그지 무슨 캐릭터 만들고, 자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에 노는 사람들, PC 플레이어 캐릭터들이 그 게임 안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마사 캐릭터 만나게 되면, 마사는, 이사 얘는 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창조주잖아, 그거. 창조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 캐릭터, 뭐, 예를 들면 이모 들어왔다, 얘는 들어왔다, 빅터몬 들어왔다, 뭐, 하여튼. 그런 다른 PC 사람들, 플레이어 캐릭터만 아무리 만나도, 그, 걔네들이 그 비디오 게임 세계 우주를 창조하였다. 그지, 근데 마사를 만나면 은실체적인 창조 어,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그 미력임 우주, 뭔 말인지 알겠나? 에? 그런 거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만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부터 모달리즘이라고 해요. 다 모달리즘 해 봐. 모달리즘. 모달리즘은 뭐냐면은 모두 뭔지 알지? 모두. 모두 뭔지 알지? 뭐어온 어? 모드 오프 모드 이을지 아니면 어, 뭐야? 어, 로버트 로봇, 로봇 모드, 인간 모드, 뭐, 어, 뭐야, 동물 모드, 뭐 이런 이런 이렇게 모드를 수, 이렇게 쓸수 있지? 그니까 러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과거에서 어? 상태, 상태 맞아, 상태. 그니까 러 과거 초기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려고 했을 때, 모드라고 생각다 모드, 상태.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상태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애급 종교에도 많아. 어떤 신, 어, 제우스 같은 거, 세우스 히랍 신들도 그렇지. 그 신들이 내려와서 소대, 소, 어떤, 동물. 아니면 어떤 사람 돼버려. 그지그지 그렇지? 다른 종교들에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신학에 이것이 완전 이단진창 사상이었어. 왜? 그 신는 내려와서 동물 되니까. 그지? 근데, 뭐야, 기독교의 입장은 그냥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디오게임 그 예화 주면은 그니까 러 이건 비디오게임 예화가 참 명쾌해.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 창조, 비디오게임 창조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 비디오게임 안에 들어갔어. 그 어떤 캐릭터 통하면서. 자기, 자기 만들었던 캐릭터. 근데 아직, 아직도 창조주가 그 비디오게임 밖에 있잖아. 계시잖아. 에? 그지 아직도 있어. 그치? 그 비디오게임 밖에. <웃음> 그 미륵에 만든 사람은 아직도 안 지고 있어요, 밖에. 그지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캐릭터가 거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니까, 이, 이, 거는 어떻게 연결되니? 그 캐릭터 만나면 그 실체, 실체적 창조주 만나, 만나게 돼. 근데 그 실체적 창조, 창조주는 그 디지털 우주에서 없어, 사실. 디지털 캐릭터만 있어. 에? 이해하지. 근데 그 창조주는 실체적으로 밖에 있었겠지. 엄마, 모델리즘은 달라. 모델리즘은 그 창조주가 미륵임 안에 들어갔어. 이제 밖에 없어. 무슨 말이지? 이제 차이, 그 차이 이해하겠지. 이해하나.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데 그러니까 아빠는... 3 어? 이, 이, 나는 삼일체 신학을 많이 공부해, 이제 그 하발에서 있을 때, 비교 종교라고, 응? 어, 기독교 삼일체 신학과 화음, 화음, 불교. 특별히 8, 9세기 정윤 대사. 어, 뭐야, 어, 당시대. 응? 가? 화연 화연 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 중국말로 화연 화연이지만 어, 한국말 화음, 화음이야, 화음, 한국말로 화엄 화엄이야 화엄 한국말로 화엄 불교에서도 바이로차나 부다와 아바로티키티셰와라 보디사트와와 만주시리 보디사트와 <웃음> <웃음> <웃음> 그다 범어모야 범어모 범모그세 범어. <웃음> 가지, <웃음> 그세 가지 한 어, 부처와 두 보살들이 삼위일체 예, 신학이랑 조금 조금 차이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그러한. 아 어, 신학이 있어, 가지고 제, 뭐야, 내 지도 교수, 지멜로, 닥터 지멜로, 그, 불교와 천주교의 비교, 종교, 세계 차원, 어, 학자야. 어? 그 양반이 이제 노타데임 쪽으로 갔지. 하버 예, 몇년 있다가, 이래. 노, 노, 노타데임 쪽으로. 하여튼, 그 양반이랑, 8, 9세기존 오브 다마스키스 그러니까 다 마스카스 요한의 3일체 신학과 화엄불교의 <웃음> 걔네들이 3일체라고 안 불리지, 걔네들이 어, 불교에서 오케이, 어, 한번디시만 찾아봐, 불교의 한번 너희들 한번 찾아봐, 한국말로한국 한국 발음이 모르겠어 코어 d e p e n d e n t o r 영어야. 중국말은 엔치라고 그래. 근데 한국말로 아, 잊어버렸어. 한국말로 어떻게 발음이 한자 한자는 다 한자니까. 코디펜 e p e n d e n t o r i 불교. 아니면 인터 디펜 r d e p e n d e n 이래, 이래. 한국 발음 어떻게 되지? 원 원기인가? 원기인가? 원기? Mm. code p e n d e n t read okay. okay. yes.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거 that's, that's a Google translation. h a t s a Google translation이야. 연기, 연기. 연기. 맞아. 그렇지? <laughs> 연기, 연기. 연기 같아. 한국 사람들은 몰라. 한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 한자 알아야 돼. 그러면 연기 무슨 뜻지 알아. 그런데 많은 불자들도 몰라. <웃음> 사실. 많은 불자들, 많은 불자들 그냥 저기 가서, <웃음> 나 뭐, 된게 이런, 이런 것만 해. 나 많은 불자들도 사실 불교 신학 몰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학 모르는 것처럼. 근데 불교에 좀더 심한 것 같아. 그지 <웃음> 그그 그 자기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네. 가고 매일매일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면 이거는 없으니까. 음. <웃음> 하여튼 원기라 그러지 원기 원기라 그러지 원기 원기 원기 맞아. U N g 어? 연기 연기 맞아 연기 U N g interdependent co-origination 막 여러 여러 번역도 많은데 interdependent co-origination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이런 의자 있으면은, 이런 의자 있다. 이런 의자 보게 되면 의자라고 말하지만, 의자는 저기 없어. 의자가 없어. 이, 이, 이 우리가 불리는 의자란 것이, 여기 무슨 철도 있고, 천도 있고, 색제도 뭐 색재, 있고, 뭐야, 못, 못 하고, 뭐야, 스크루 있고, 그지? 에? 나사, 마사, 나사. 그런 거다 있잖아, 여기. 그것서다분리가 여기 낫, 낫을 분리하고, 못도 분리하고, 철도 분리하고, 천도 분리하고, 색질도 다 분리하면, 이거는 이제 의자, 의자 없어. 어, 의자 없잖아. 그지? 에? 그니까, 우리가 원래 말하는 의자란 것이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어 문화사회 아니면 우리 그 지식으로 의자라고 부르지만, 실체적인 의자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불교 신학에서 뭐라고, 원기, 원기, 연기, 연기, 연기, 중국말로 연치. 아니면 어? 어, 영어말로 independent code origin이래대. 음? <웃음> 근데 이제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거 말도 나마이너죠 모든 것이 공이다 공, 공. 그거는 empty, 없다는 뜻이잖아. 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들면은 아 이거는 무슨 니치, 뭐 니힐리즘.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무슨 신학 니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는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콩 사상, 불교에는 콩 사상과 서양에 있는 니힐리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하고 어, 뭐야 같다고 생각 해요. 다같지않아 많은 사람이 들 모르지만 불교는 신들 믿어. <웃음> 신들 믿지만 한, 하나님을 안 믿지. 근데 여러 신들 있는 것을 믿어. 불교에. 불교. 불교 어, 뭐야? 코스몰로지 안에 신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지역들도 뭐 여러 지역들도 있고 이래. 그니까 그러니까 니체처럼. 하나 뭐, 천국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주도 어, 뭐, 의미 없어. 이런 무신론 아니야. 뭐, 포여박, 뭐, 뭐, 뭐, 해결, 뭐, 이런 놈들 그런 무신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 차이에서 뭐라고 말하면, o n t o l 존재학, versus 겸, epistemology, 에 그거는 뭐라 epistemology 뭐죠? 지지 지식학? 한번 찾아봐 epistemology e p i e p i s e p yeah t e m o l o g y epistemology 한국말로 뭐죠? 인식론 맞아 맞아 맞아 인식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차이야. 존재론 있고, 니체와 호여박 해갈 이놈들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우주가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존재. 하나님 존재 없어. 그치? 우주 자체 존재, 어, 무슨, 무슨 목적 없어. 무슨 말이지? 그래 불교인들이 그, 그 사상에서 그렇게 존재론 안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의식, 의식, 인식론, 인식론에 의자가 없단 말이야. 이 의자가 실제 있는 것을 알아. 스님들도. 알아. 아무것도 지 방석, 스님들도 쓰고 쓰는 방석, 뭐, 그거 실체적으로 있는 것을 알아. 그거는 존재론이지. 존재. 실체적으로 있는 거. 근데 인식할 때, 그 인식이 그 인식 의자라는 것이 인식 론통하면서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그거는 불교 사상의 공이야 어머니 알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거는 원기야 그거는 아, 연기야 그거는 연기야 이 의자에 있는 철천 색질, 낫, 나 뭐야 못, 나사 뭐 등등 이런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로 모여져 있을 때 하고 한 모양으로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의자가 되는 것이야. 뭐냐, 네, 알겠나? 인식론적으로. 아, 미안 미안 미안. 존재론적으로 맞 맞아, 맞아, 맞아. 존재론적으로. 그치지 인식론적으로 없는 건데 존재론적으로 있는 거야. 오케이? 이야, 참, 너 이거 너 머리 아프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비스럽고 막 이렇게 이렇게 느끼지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간단한 내용이야. 어? 오케이, okay. so 그런, 그런 입장에서 이제 화엄불교에서 원기 연기의 사상을 가지고 마이로차나한 부처가 항상 두 보살 아로키테시바라 보살과 만주시리 보살과 함께 있는 어, 삼의일치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한한 한 팀이야 팀. 그러니까. 화엄불교에서 아울테시와라 보살 보게되면 만주시리 보살도 보게되고 바이로차나 부처도 보게된다 라고 그러고 바이로차나 부처 보게되면 아울테시와라 보디사와 보게되고 만주시리 보살도 보게된다 그러면서 만주시리 보게되면은 아울리데이션, 사일로 보고, 바이로차나 부다, 부차도 다부 본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 하나 보게 되면 세계가 있고, 세계 봐도 분리되어 있는 하나, 하나, 한 명, 한 명, 명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 사상은 많아. 근데, 특별히 이화엄불교에서 기독교론하고 비슷한, 똑같지 않지만, 조금 비슷한 3의 일체 신학을 이제, 어? 이대 님이 하벌에서 그것을 비교 종교학 거의 전문가 되버렸던거 <웃음> 거의, 어? 이제 박사까지 했으면 완전 이제 전문가 되는 거지, 세계에.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냥, 그냥 쓸수 없는 공부대야, 사실. 어? 그, 어?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있다고. 오케이. Okay?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그때는 나는 그 뭐야 어, 그 미디어 게임 예화 안 만들었어 그때. 그거는 이따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뭐메비펜실베이온 다음에 아버님께서 주신 것 같아 그 미디어 게임 예화. 그렇지 엄마? 아마펜실베이온 다음에 아버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 같아 그 미디어 게임 예화. 그냥 아무리 생각해 그 미디어 게임 예화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젊은 사람들이 해하기 쉽고 왜? 젊은 놈들이 다 게임하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 우주가 있는 것을 다알잖아이 게임 안안 안 해도 무슨 컴퓨터 게임에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다알잖아 사람들이 규체적으로 네? 그미디 게임 안 놀아도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미디게임 창조주가, 창조자가, 미디게임 들어와서, 미디게임 <웃음> 안에서 놀고, PC, 플레이어 캐릭터로 놀고 있을 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게임 안에서 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캐릭터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실체적인 창조주를 만나는 거야. 이 창조주는, 딴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 왜? 이 창조는 이 우주를 다 이해해. 다 아셔. 그러니까 그 말로 전지야, 전지. 이 우주대에서 전지야. 그지그지 <웃음> 전지야. 이 우주대에서, 이 만들었던 미디게임우주에서그 창조자가 전지야. Omniscient. 그지다 알아. 그미디게임에 대해서 다 알아. 그지 저, 뭐, 어,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말이지. 그 다음에 그창조주는 사실 전능이야. 전능이 왜? 그 컴퓨터 게임 작성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서 거의 마음대로 뭐 만들 수 있으시지. 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어, 뭐지, 어, 로직에 반대된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면그 창조, 그 창조, 비디오게임 창조주가 거기 안에 들어갔다. 에? 그 게임 에 들어갔다. 그 비디오게임에서 그 아무리 이 창조주가 전지 전능이시지만, 그래도 로직 반대하는 것을 만들 수없지 예를 들면, 거기 안에 네모난 동그라미 못 만들어, 네모난 동그라미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 미료게임 안에, 근데 그 미료게임 안에 산이 팡 없어지는 것을 할수 있어. 그치, 그 미료게임 안에, 그지? 장주주가 아니면 어, 장주가 이제 날아다, 날아다니고 싶으시면은 다갈수 있지. 아니면 여러분 해가 좀안 어? 뜨고 해가 안 지고 이런 것도 다 수정할 수 있지. 근데 네모난 동그라미 못 만드셔. 왜 네모난 동그라미는 불가능한 내용이야. 그지? 결혼한 총각 불가능. 그지? 결혼한 총각 왜 총각은 결혼 안 했던 사람이고. 결혼 한 사람이 결혼했던 사람이야, <웃음> 그렇지? 그렇지? 뭐만 면 돼야지. 그러니까 이 미디어 게 미화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님 나는 아버지랑 하나이다. 어? 나를 볼때 나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아 어, 훨씬 쉽게 이해하시지? 그 미디어 게임이 예화 때문에? 나는 그 진짜 책 써야 돼. 이 미디어 게임이 예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일체 신학이 제일 힘들고 제일 복잡해. <웃음> 이해하기 제일 어려워. 근데 이 미디어 게임이예화 통하면서 젊은 사람들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그렇 그치 엄마?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리즘 아니야? 모델리즘 아니 어제 그이이이이 게임 창조주창조주어미임 들어가면서 미디어 게임 창조주가 l i s 밖에 o d a l 지 미디어 게임 밖에 있단 말이야. 미디어 i s 안 m 요 실체적으로 밖에 없어지고 실체적으로 들어 l i s m m o d a 그러니까 모 o 리즘 아니야. 모 m 리즘 아니야. s m Modalism, m o 아주 큰 이단이었어, 이단. 왜? 다른 종교들과 히랍신들, 이스이 이 애급신들, 뭐, 이런, 이런, 어, 가짜 내용들이 다 그랬어. 뭐 뭔데 알겠나? 그, 제우스가, 어, 지사, 뭐, 땅으로 왔을 때, 동물 됐을 때, 뭐, 무슨 여자, 어, 남자 됐을 때, 이렇게. 그, 제우스는 이제는, 그 뭐야, 올림픽에서 없어지잖아. 올림픽에서 없어지고, 이제, 땅, 아, 뭐야, 어? 지상으로 오고, 올림피스는 그 히랍, 히랍신들의 천국이잖아. 아이, 너희들 이거 올림피스 뭘로 그래, 이 진짜. 이 어? 그러니까 올림피스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으로 가잖아. 그러면 딴 사람이 되고, 뭐 어떤, 어떤 모양이 되고, 어? 그치? 상태, 딴 상태가 다 변하지. 이건 모델리즘모델리즘 삼일체 신앙은 안 그래 모랄리즘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미디어 게임에 와이하면은 그것을 확실히 볼수 있지. 차, 미디어 게임 창조주가 밖에 아직도 밖에 있어, 근데 그 미디어 게임 안에도 있어. 띠지 들어서 하고 그 미디어 게임 안에서 그 미디어 게임 안에서 그 캐릭터 만나면 은 창조주 직접,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냥 그 캐릭터랑 무슨 어, 토론하게되면은 뭐 질문 물으면. 그럼 실체적으로 진짜 창조주한테 물어볼까? 어머 나알겠나 재밌지, 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도 사람이야. 예수님도 똥 사야 셔 뭐야 대변도 하셔야 되고, 어 잠도 주무셔야 되고 배가 고프시게 되고, 그지? 또또 드셔야 되잖아. 드셔야 되고. 내장도 있단 말이야. 드셔야 되면은, 내장, 장. 그지다 있단 말이야. 그렇지 사람, 사람. 근데,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창조주, 미디오게임얘 왔으면은, 하나님 창조주가 예수님 만드시고, 실체적으로 만드시는, 그 캐릭터 만드시잖아. 캐릭터 만드시고, 그 캐릭터로서,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요즘은 게임들에서 로맨스 게임들이라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게임 세계 이놈들이 어떻게 하려면 하여튼, 이거 딴 토픽인데, 이 좌파놈들이 어떻게 하려면 이 게임 세계에 도와서 사람들이 결혼 못하게 만들려고는 남자들이 이 게임 세계에 도와서 실체적인 영웅되는 거 아니고, 실체적으로는 힘센 남자 되는 거 아니고 그 게임에서 가짜 힘센 영웅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닌자 가이덴는 어, 어한번 찾아봐. 닌자 가이덴. 어, 나는 게임들 많이 안 했지만 게임들 했으면 조금 무도하고 연관된 게임들 좋아했지. Like 닌자 가이덴. <웃음> 닌자 가이덴. <웃음> okay,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something. 오케이 okay, 그건 오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스네이크 아이즈로 생각 GI조 어렸어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학생 했을 때미국에 GI조 있잖아 GI조 GI조는 어, 군인들 많잖아 근데 군인들 중에 눈이 없는 까만 닌자 스네이크 아이즈 동양놈 스네이크 아이즈와 스톰 샤도우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웃음> 어? 우리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었으니까, 지하정원보다 다 백인잖아. 근데, 스네이크아이와 스톰샷은 동양 놈들이야.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스네이크아이와 스톰샷을 좋아했지. <웃음> 동양, 동양 사람들과. <웃음> 어렸을 때, 만약에 게임 할 거면은, 그러한 무도와 연관되어 있는 게임들. <웃음> 그니까, 러 그, d d 와 이런 무슨 어 인터넷 통해서 놓는 게임 그거는 거의 무드와 연관된 거 아니고 그거는 매직 매직이랑 연관된 거지. 아니면 어 우리 형님들 이 항상 워크래프트라고 <웃음> 전쟁 게임, 전쟁 게임, 다른 어 뭐야 군대들을 이제 자기 군대가 다른 군대들 이겨야 돼. 그것이 이제 strategy 기말 전략 기말 그러니까 3 단계 있는 거지 <웃음> 전략 전쟁의 전략 그거는 그거는 어 한국말로 뭐죠 선수 or, or 중국말로 순수 손자 손자, 손자 맞 손자의 what o t h e w r 법법 그지, 그지, 빙법 병법, 그지. 손잡 병법은 전략, 뭐야, 장라야, 장라, 장러. 오케이. 그 다음에 전략 있고 그 다음에 택틱 너희들 어, 우리 총기 훈련할 때택크티컬 들었지? 타이칼 <웃음> 무슨 택티컬 칼옷 택티컬 칼뭐뭐뭐 이런 거 들었지? 택티컬. 칼 그거는 어디냐면은 전술 전술 전술에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okay? or or 타이트는 uh, uh, 그렇죠, 그렇지? 전술. 오케이, okay? 그거는 단계. <웃음> 그다음에 밑에는 제 uh, 기본적인 뭐야? 뭐, 어, 싸우는 능력 그냥 어렸을 때 우리 형님들이 특히 국진 형님이 전락장로 서 많이 집중하셨지 전쟁대에서 많이 읽으시고 어, 전쟁들과 그 뭐야, 장군들에서 많이 읽고 많은 공부하고 히스토리 채널 뭐 전쟁대에서 배우고 막 항상 이러셨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관심 하나도 없었지. 에? 우리는 무도훈련, 무도훈련에 관심 있어. 그 무도훈련 뭐야? 근데 무도훈련은 그냥 개인, 개인 능력만 길러.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어, 무도 엄청나게 타원하게 해도 두 번째 단계 전술학에 있는 사람들이 100% 영원히 항상 이길 거야. 왜? 무도 능력, 그러니까 능력 더 많이 있는 군인들 있어도 전술을 잘 쓰면 은그 능력 있는 군인들 다 죽일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어, 개인 능력, 전술, 그 다음에 전락. 전락은 전체적인 전쟁의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전쟁의 그림은 이제 장군들이 여기서 집중 전문가들되지 장군들 아니면 이런 전략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선자 어 뭐야? 평법을 그것만 보고 있지. 무도 미디어 뭐 주지수 뭐뭐 이런 거안 보고 있어. 그 장군들이 뭘 보고 있냐면 선자 평법. 이해하겠지, 왜? 전쟁을 이기시면면 전쟁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잖아. 1대1 아니잖아. 이거는 수많은 사람 겸 수많은 사람 겸 음? 하고 사람들의 심리학이 변하지 않아서 같아. 수천년 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룹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행동들과 패턴들이 비슷해. 실수들도 비슷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들 전쟁의 전체적인 전략들과 전술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병법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이거는 다 머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실체적인 무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는 어? 이량님이. 어? 브라질 주스 까은 뛰고 뭐 무도도 잘하고 그러지만 무릎이 아프 다치고 막 이렇게 점점 아 전술과 전 전략이 제일로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점점 느끼는 거지. 그 말은 우리는 개인의 능력의 훈련을 멈추고 그냥 공부. 아야야 안돼 왜? 왜냐면 개인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 개인의 능력 통하면서. 악한 놈들이 왔을 때그 악한 놈들 방어할 수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쳐들어왔다 어, 슈퍼마켓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선자, 순자 병법 많이 읽었으니까 한, 어, 그 놈을 <웃음> 잡아잡아수있는 것도 아니야. 어? 그 상황에서 막 스트레스도 나오고, 막 생각도 안 하고, 어, 그쪽 소리가 팍팍 팍팍 소리가 나. 호허허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혼란 소리냐 그치? 그 상황에서 개인 훈련, 무도 훈련이 창! 이제 들어가오는 거지. 우리만 다 알겠지?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 있어. 응? 이야, 이번에 우리, 어, 박관사님이, 어, 우리 그, 뭐야, 3대 왕권을, 돼지 사냥을, 돼지 사냥 준비하셨는데, 와, 이 젊은 그 참전 용사들이랑 갔는데, 세상에 무슨, 무슨 전쟁터에 들어갔어. <웃음> 세상에. 아니, 막 트럭을 타면서 이 아저씨들 막, 막 미친듯이 이고 깜깜한 밤이야. 8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야. 깜깜한 밤에 는냥피 들어가면 깡촌 시골, 그 대주들이 그 완전 시골 좋아하 어떤 아저씨야, 4만 에이카 농장 엄청 커가 4만 에이카. 큰 거지, 엄청 커. 4만 에이카. 농장 어, 이, 이 참전용사들이 막, 이, 이 트럭들, 운전하다 막, 막, 엄청 빨리 가는, 거. 막, 막, 막, 1 0 0 k 로 달리고, 막, 막, 이래. 이거는 그냥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차에서 뽕뽕뽕뽕뽕 빠바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막 미쳐버리고 이거. 막막막 창문에 막 나오면서 빵빵빵빵 이러막 무슨 영화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그 뭐야? 그냥 길에 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놈들이 막막막 막, 막 이런 이런 뭐야? 무시 뭐야 이거. 작은 나무들 작은 나무들 뭐뭐 뭐 사이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미친듯지만 우리 벨트 안탈리막 총들도 있지 막막 어? 뒤에 애들도 총 있지 막막 이거 얼마나 위험해 이거 한 실수만 이거 머리 터져버려 실수 한 번만 이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초기 단계 아니야 이거 확실한 핑거 컨트롤 디스플린과 확실한 세이프티 훈련이 들어가 있어야 돼 특별히 AI 어, 어, 훈련할 때. 근데, 이런 훈련 왜 중요하냐? 우리 총기 사격장에서 AI 하시고, 자, 자, 원샷! 뭐예요? 사 삼성, 빵! 하고, safety off. 쏠 때, safety on, so. And then, uh, 쏜 다음에, safety on 하잖아. off 하잖아. 그치? safety on 하잖아. 다시. safety 다시 키잖아. 어? 그러니까, 칙, 팡! 칙! 이렇게 되잖아. 칙, 팡! 칙! 이렇게 되잖아. 어? 예를 보면 두세번샷 해야 되면 칙 팜바밤 칙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칙팜바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확실해야 돼. 그 이동네 너희들 훈련할 때그것서 많이 혼내고 그러지, 그렇지? 십지키오, 그러지? 그냥 그래. 야 그런 엄청난 혼란 상황, 그, 뭐, 100km 달리면서 막, 막, 그, 초, 막, 창문 나오자마자 막, 막, 막, 쏘고, 막, 그 다음에, 뭐, 아저씨들이, 이게, 이제, 차가 못 가면은 다 내려야 돼. 다 달려가야 돼, 이거. 프레쉬라, 이거. 초록색 프레쉬라, 빨간색 프레쉬라, 막, 막, 비치는 거야. 이게. 막, 미친듯이 달려가야 돼. 그냥 세상, 우리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이, 이, 한, 한사람한 아저씨만, 뭐, 이거, 이거, 어, 떠날 안경 있는 거야. 밤에 보이있는 안경. 한 사람한테 땀면 안경 있는가? 난난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무지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미친 미친그데 생각만 따라갈 때도 이거 달려가야지 총을 아이, 가, 계속 조심해야 돼. 앞에 사람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달려가야 돼. 총을 계속 내리고 뭔 분다 알겠지? 어? 그다음에, 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돼지들이 막막 어디에서 뭉쳐있더라 우리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그러면 R C가 R 그냥 팡 이렇게 빛을 비칠 때 돼지가 팡하면서 막, 막 도망쳐 요 왼쪽 오른쪽 뭐 이쪽 저쪽 다려막 미친듯 달려가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그런 엄청난 혼란 상황을 뽀뽀 뽀뽀 뽀뽀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여기 아이들도 있고 보인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이거 엄청 위험한 거야 그. 그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케이어스와 혼란상인데 죽여야 되는, 지, 어, 지하디, 지하디, 지하디 돼지들이 있지만, 그 지하디 돼지들이 죽이는데, 이 친구를 죽이면 안 돼. 어, 내, 내 옆에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어디지 알아야 돼. 하고, 이거, 이거 지나가면은 쫙, s a f 해야 돼. 안그래도 죽어! 초음, 어? 초음, 맞아. 이거 엄청 위험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냥 처음 했지. 세상에, 원래 사냥이 조용해야 돼. 원래 이거 사냥. 산에 원래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거 원래 그래 그래가 그래. 하고 움직일 때 움직일 때 그냥 어, 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 돼. 특별히 사슴 사냥은 뭐 이런 거. 눈이 좋잖아. 천천히 움, 천천히, 천천히 움막 이러고 오 사슴이 이거 팡 이렇게 이렇게 도망갔어. 어? 그거 그러니까 그, 그거 그거는 그런 사냥을 생각하니까 그런 사냥은 스나이퍼 훈련하고 비슷해. 스나이퍼 훈련. 좋은 저격수. 멀리서 저이이 캐모를 이 얼룩무늬 패턴을 입고 어이 얼룩무늬 옷을 입고 숨고 어이 사람이 숨고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팍팍팍! 이제 기어 다니지 마 않아. 천천히 그온 그거 입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이제 조용한 사냥 사슴 뭐 이런 세상에 돼지는 완전 반대야 새, 돼지 이런 돼지 사냥은 저격수 아니고 이건 a s s a 팀이야 SWAT 팀막막 문을 문 준비해서 문. 팡 치고 막 들어가고 캄 들어가는 거. 그런 팀이야 아, 솔팀 <웃음> 하고, 하고 이거는 이거 완전 히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그러면서 조용히 조용히 가야 돼그 네? 돼지들이 소리 잘안돼 근데 냄새 잘맡그한번 우리 시냇물 지나가고 그 트럭에서 내리고 시냇물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펜스 뭐 무슨 바바야 펜스 뭐지? 바바에 b a 철조망? 철조망 올라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뭐, 하여튼, 하여튼. 그 다음에 숲 속에 숲으로 왔어. 숲으로 왔는데, 이놈 돼지들이 거기서 4 0터 거리에 먹고 있대. 우리는 안 보이지? 까마, 우리는 까마니까. 안 보여. 그러면서, 그, 그, 참전 요소들이 다 준비해. 그래서, 우리 다 라인업 해야 돼. 라인업. 준비해그 다음에 자기들이, 빨간 빛과 초록색 뿅비이 거야. 그래서 비치자마자 이 돼지 그냥 아악! <목소리> 가도망가는거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빠바바바바바 최대 쏴야 돼 쏴야 돼. 그를 미친 속. 소...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 도망가지 어떤 방향 몰라. 그냥 리액션 해야 돼. 보면 그러니까 허, 이거는. 저격수의 사, 어, 사냥 안 같고 완전히 택티컬 어소트팀 사냥 같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었지 야, 너희들도 아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싸웠는데 <웃음> 어? 이거는 이런 이런 사냥이 정말 그런 전쟁 같아. 이렇게 하니까 우 비슷하지. <웃음> 이렇게 하지. <해야지. 웃음> 어? 그러니까 사실 총기 소유자한테 우리 그 뭐야? 철창 기마부대 어? 회장들와 부회장, 어, 롤, 롤, 어, 회장과, 제리 부회장과, 감사원장님과 이랑 등, 한번더갈 거야. 같이, 남자들. <웃음> 그 다음에, 근데, 근데, 근데, 이런 엄청난 혼란스러운, 아, 그 스피드가 엄청 빨라, 세상에. 이거, 이거, 이거, 순간 놓치면 얘네들이 그냥 정말, 한 3초, 5초에 없어깜깜깜부터 다시, 없어 그러니까 진짜 1, 2, 3 밖에 시간 없어. 아니, 그거는 좋을 때, 안 좋을 때 시간도 없지.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을 뭐, 얘네들이 어. 그거 이 스피드가 이거, 이거 일반 일반 총기 소유자들 이런 익숙해지지 않아서. 왜냐면 우리는 차에 막 달리는 차에서 막 쏘고, 뭐이러게까 안잖아. 하고 생각해. 봐. 신공 신준, 신득까지 갔는데 걔네들 14살밖에 안하 신득이야. 그러니까 걔는 만약에 한번 실수하면 사람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 엄청 많이 했지. 세상에, 막, 이, 이, 이, 이, 이 자동차를 막 100km 막, 이 산, 이 뭐야, 산길에 100km만 달려면서 막,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또 총을 꺼내고, 세이프티가 또야 되고, 막, 어휴, 이거 엄청 나 위험한 상황이잖아. 세이프티 한번안 켰으면은, 잘못하다가 범프, 범프에다가 뻥빵 막, 쏠수 있잖아, 사람은. 큰일 나. 에?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리 뭐, 뭐, 뭐야. 우리 신공 신준, 신득, 우리 왕비도 모두 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상황에, 그런 엄청난 케어스 상황에, 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쏘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행동, 빨리, 빨리 보고, 결정하고, 쏘고,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빨리, 그런, 그런 미친 케어스, 뭐 혼란 상태에서 모든 애들이 safety 내용들과 finger discipline 총, 어, 손가락 항상 빼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해서 오케이 그래 박수박수인데그 <웃음> 말로 왜 걔네들이 무도 훈련했을까봐 원경초 훈련 일반 사람이라면 그 케어사는 어! 실수하게 돼 근데 무도 훈련의 시간 그런 케어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지 너희들도 주짓수 훈련시킬 때 주짓수는 어쩔 때 빠르잖아 빠른 사람하고 해야 돼그 빠른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처음에 힌트였을 때 머리가 하얘지 아무 생각도 안 나네 그지 예 근데 계속 싸움을훈련하면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나를 어? 쪼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훈련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효과를 어? 효과를 보여준 거야. 응, 날지 어린 14살 아이까지 주짓수 흰 띠어도, 일, 몇 년, 조금만, 어, 1년 훈련만 했으면,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전법칙 다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아니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 안 만들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생각 계속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예 뭔데 알겠지? 이거는 전술학에서 못 배우고 전략학에서 못 배워 이거는 실체적인 무도 개인 능력 킬러는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거야 뭡 알겠나? 그러니까 이세 가지 단계도 그래도 그러니까 다 해야 돼 개인 훈련 계속 개인 발전 훈련 계속 해야 되고 똑같은 순간에 전술도 배워야 되고 똑같은 순간에 에 전략도 배워야 돼. 하고 다 전문가 될 수는 없지. 어떤 사람들이 더 어, 스페셜라이제이션하지, 특특특 특 뭐냐? 특 전문화. 어떤 사람들이 전략 전문화들 되고 전술 전문화 어, 뭐야 어, 사범들도 있고 또 개인 무도 어, 레벨 전문가도 되지, 그렇지? 모두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니, 아니, 까 그래도 평화군 경찰 세계에 그런 내용들 있는 것도 너희들도 그것을 훈련해야 돼. 알겠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텍사스 가게 되면, 어, 돈 모아서 팀들랑 너희들이, 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랑, 어? 이제, 콘택트 있으니까 이제 먼저 우리 철창 기마부대 회장들 부회장과 감사원장님 같이 가고 그 다음 그 후에 어? 우리 여기 사격장에 열심히 훈련 철창 훈련 많이 했던 어? 애들도 너희들도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나쁜 멧돼지 지하디 놈들, 어? <웃음> 죽일 수 있는, 사냥하고 죽일 수 있는 <웃음> 훈련이야. 멧돼지는 invasive species야. 그거는 뭐냐면, 그, 텍사스한테 파격주는 동물이니까, 무한계적으로 죽일 수 있어. 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제발 죽여주세요. 이런 거야. <웃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팀들이 텍사스 가서 이런 멧돼지 훈련할 때에 우리는 텍사스 땅 전체 주한테 좋은 것을 하고 해주고 있어. 그런데 알겠나? 그냥 텍사스 장에서 아버님께서 섭리를 어? 텍사스까지 어? 연결시켜주시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런 텍테카 실체적으로 동물들 죽이는 총기 훈련이 되는 거야요 아, 그냥 어 뭐야 어 저격수처럼 조용하게 전체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쥐가를 땡길 때 조금 탕탕탕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빨리 땡기는 습관 얻어가지고 이 이놈이 이 올라오고 있을 때 너무 빨리 땡겨서 가지고 이런 쪽, 이쪽으로 갔지. 이쪽으로, 가,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나?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사슴 목을 말아서. <웃음> 여기 맞아야 되는데, 목을 말아서 목. <웃음> 조금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나의 실수야, 그거. 그러니까 그 사슴이 죽었지만 못 찾지, 그냥. 몇 키로 도망갔지, 그냥. 다음날에 그냥 죽는 거지. 여기 맞으면은 딱 이, 이, 사슴들의 앞다리 바로 뒤에, 여기. 중간. 앞다리 바로 뒤에. 거기 맞으면 폐하고 심정이야. 딱 그거 맞으면은 50미터, 100미터 팡 떨어. 그러니까 쐈던, 어 뭐야. 쐈던 데부터 떨어진 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리지. 그러면 가서 잡고, 뭐, 껍질 빼고, 이할수 있지. 그런 근데, 목에 맞으면은, 얘는 내일 죽지만, 근데 천천히 죽어. 피를 그냥 계속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 그냥 동물한테 더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못 찾지. 이놈은 계속 미친듯이 달려가니까. 몇 킬로, 몇, 20킬로 거리 갈수 있지. 다음, 여안 보여. 아못 찾아. <웃음>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사냥은 저격수가 근데 돼지 사냥은 완전히 달라 와 돼지 그냥 돼지 보자마자 그냥 빵빵빵 쏴야 돼 그냥 빨리빨리 빨리 쏴야 돼 어? <웃음> 그러니까 왜 이런 민 너희들이 어? 이제 철창 훈련 해야지 어? 시킨지 알겠지 에? 그런 그런 내용들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내용 가운데도 생각하고 머리 하이지 않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안전 방지와 안전 법칙과 다른 사람 안전과 자기 안전과 자기의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할수 있으면서 그런 혼란 속에 보이는 음? 능력 가져야 와 가져야든지 왜이런 훈련하는지 알겠지? 그 14살, 우리, 아들들도, 걔네들도, 아, 사냥 한번 갔지? 터키 사냥, 어, 사슴 사냥도, 아, 곰 사냥도 갔지, 신드기도. 곰 사냥 갔지, 엄마. 그러면서 그런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총 들고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곰 사냥, 사슴 사냥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일단 아빠하고 여러 남자들하고, 아니면 여자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총 들고 걸어가야 돼. 그니까, 러총 들고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 없잖아. 항상 딴 사람 생각하고, 안전 방지 밑으로, 아니면 위로, 항상 안전 방지 방, 어, 뭐지, 규칙을 생각하면서 걸어간 거야. 무슨 말이지? <웃음> 우리 뭐야, 심판, 심판인지 누군지 기억하지 않지만, 걔네들, 너희들 b 비 훈련, BB 어, 훈련 아빠가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 한 명이 아빠 뒤에 아빠 총 너희들 줬는데 어? 그 너희 핑거한 트리거 잘안해 가지고 땅을 쐈잖아그 누구였나? 이였나 너였나? 기억 안 나. 하여튼 큰애 중에 한 명이야. 어렸을 때. 그 아빠한테 혼내지 잘못했으면 아빠 발로 쏠수있었니까 팀 파트인데. 응? 그 이렇게 하면서 남자이 배우는 거 어떻게 총을 컨트롤하는지 하고 안전방방칙이 그러니까 사냥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 응? 응? 가면 텍사스 땅에서 매기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이모하고 우리 그 왕비로 나가서 매기도 많이 잡았지. 응? 괜찮그 매기 훈련이 낚시가 처음으로 재밌는 거야. 어? 아버님께서 우리를 낚시 많이 시켰었나? 여기저기 그래도 몰라. 항상 낚시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나한테 아마 항상 어른 어린, 어린 나이보다 억지로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낚시 많이 안 가. 근데, 처음으로 진짜 이 매기 낚시하면서 아니 4시간에 한 보트가 4시간 안에 그 짧은 우리는 아버님과 판타 날 자리 딘 아마존 강에서 낚시할 때 5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낚시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4시간은 장난이지 이게. 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 중학교였을 때, 그런 훈련 받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젊은 놈들이. 예? 이건 하루 종일 그냥 조용하게, 이 조그만한 배 타고, 이 아마존에서 이런 큰배 아니야. 아마존에서 그냥 세, 네 명, 세 명만 타는 로봇이야, 로봇. 작 로봇. 나, 영지영, 나, 일반 아저씨. 세 명만, 작은 로봇. 어? 그 그거 아까 우 아버님께서 다시 나가실까 해가 지금 떠오르지 않지 깜깜해 어? 아거 있지 뭐, 뭐야 아나콘다뱀 있지 아유 세상에 매일매일 해야 되지 이거 몇 개월 훈련이 몇 개월 훈련이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냥 낚시 낚시 낚시 오마이갓 oh 아마 그것 때문에 난 낚시 안 좋아하는 그때. <웃음> 근데 하여튼 매기의 <웃음> 훈련 사냥할 때 4시간 안에 이제 그 전문가는 같이 갔으니까 4시간 안에 31마리 잡는 거야 30마리 첫 번째 잡 31마리 아이 연작은 요 땀을 똥똥해 이놈들이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와. 아, 어, 한번 보여봐. 어? 어, 키스, 키스 선장. 그 선장님이 이 모든 비밀 장소 다 알아. 그 양만 같이 가니까, 4시간 안에 31마리. 그 다음에 여자들, 우리 박건사님이랑우제 여자팀이랑 갔을 때, 여자팀이, 어? 어, 두 시간 안에 삼십 여섯 마리 잡아. 았두 시간 안에? 두 시간 안에 삼십 여섯 마리. 오마이갓!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낚시로 진짜 먹, 먹고, 먹, 이제 우리 가정이나 뭐 작은 우리 조그마한 팀들, 먹여, 먹여 살릴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서 처음으로 낚시 통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한한 한, 한 3일 거쳐서 먹어야 되었지. 그치, 한 15명이. 물론 맵기, 맵기, 맵기, 모든, 모든 어, 뭐 아침 저녁, 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지 않지만, 그는 한 3일 걸렸어. 그러니까 어, 뭐야, 우리 박권사님이 요리 아주 잘하셔. 성격이 활발해, 성격이 강해. 한 번, 한번 보시고 있어, 지금. <웃음> 어? 그러면서, 근데 요리를 엄청 잘 하셔. 아니, 그 매기 매운탕 끓였는데, 세상에, 아구찜 같아. 아구찜. 너도 아구찜 알지? 완전 아구찜 같아. 그치, 렇 엄마? 콩나물랑야그 완전히 그냥 뼈까지, 뭐, 머리까지 다 끓여가지고, 완전 아구찜 맛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구찜 맛이 나오더라고. 그니까, 러 매기, 이 고기가, 이, 이 살이, 이거 좀 질리고, 막, 막 맛있고, 이렇게 생각할 거래? 그거 아니야! 우리 그 화준 씨가, 걔는, 어? 전. 우리 그 행사할 때전 먹잖아, 전. 생선 전. 매기 전도 만들었단 말이야? 일반 생선 전반 더 맛있어 이거, 그렇지? 간장이랑 조금 파와 파간장과어 양념 간장만 딱찍으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웃음> 놀라워. 그다음에 시계로는 이제 서양식 동양 사람을 동양식하고 서양 사람을 서양식의 후라이 휘시 후라이. 아니 그휘시 후라이 난... 아야 이거 보면서 "아유, 생산된 스테이크처럼 배를 안 채워 줄 거야. 난 아, 아마 20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대나 그거 아니야. 한 3개 먹으면서 배불러. 응 어? 진짜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라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텍사스, 이 아직도 계획서가 다, 어, 완성 완결 완료 안 됐지만, 그래도, 그니까 너희들도 계속 텍사스, 어, 철창왕국, 텍사스 렌치 캠프그라운드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 아직도 계획서 다 완성 완결 안 했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나마 4월 달에 되면은 이제 계획서 다 사인하고 다 끝나고, 이제 그것이 우리 것 되는 거야. 그러면서, 4월 달 이제 여, 여름이 되면은 음 어, 텍사스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도로 어, 미국 도로 한 11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아마 여름에 훈련하는 건좀 어려울 거야. <웃음> 또 시설도 준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웃음> 근데 가을과 겨울 펜실베이니는 독하니까 그럴 때 우리 가을과 겨울 원리 본체론과 훈련 하면서 우리 텍사스 철창 왕국 캠프 그라운드에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너희들은 얼마나 아버님한테 감사하지 알겠지? 네? 이런 좋은 땅 아버님께서 쳐주신 거 하고 그딱 바로 아버님의 해양 섬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 어, 예, 잠깐만, 박, 우리 박, 아 어, 박정원 권사가, 박정원 회, 어, 회장과 저희, 어, 이제, 여동생 권사가, 뭐야, 첫 번째 배, 라임스톤 레이크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배, 천승호를 헌납했습니다. 그냥, <웃음> 철창왕국, 어, 리브리록 캠프장이 이제는 배도 생겨서 배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조금 수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어~ 우리 그~ 회장들와 어~ 여러 팀장들하고 어~ 목사들도 왔을 때 <웃음> 이력 나가고 직접적인 훈련 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어~ 이제 이런 미국의 혼란, 엄청 혼란 진창이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몇 개월 동안에 이제 숨숨고 있었지.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을 다시 탄핵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기 짓 뭐야 강탈, 향탈 어, 자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지금 배어 꺼내 다 잡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뭐야 장군처럼. 장군처럼 이 놈들 다 잡아가야 되지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사업가에서가 장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지 어 물론 이해했지만 그래도 그 장군으로서 잡아가라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었어 그 문제 그냥. 그런 이제 이제 그런 내용 통하면서 이제는 애국자들이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버렸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이제는 모든 트럼프 지자들과 특별히 백인들 백인이면은 타겟 되고 있는 아주 심하게 타겟 되고 있는 어, 어, 상현실들이가 다고 있지 그런데 <웃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것을 강하게 장군처럼. 자기 군대에 자기 트럼프 지지자의 군대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실수해서 마지막 실수해서 물론 책임질이 아니니까또 주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하여튼 실수했는데 이제는 이 강탈자 어, 바이든 사기놈들과 이 좌파 빨갱이들이 이제 미국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은 미국 총기 소유 어 를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 어,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고 있어 지금, 말, 하, 지금, 오늘날, 이날. 벌써 한 2주 전에 시작했지, 그 놈들이. 바로 시작하자자 그냥 강탈 시작하자마자 그냥 했어. 그냥 시작했어. 그냥 미국 사람들 총기 소유, 총기 소유가 이렇게 큰 위협을, 어, 어 뭐야, 느낀 적이 없어. 당한 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위험한 상황이 있는 으면서 2년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 미텀, 중, 어 미텀, 렉션 뭐죠? 중간선거. 중간선거 나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지지하게 되면은, 보수는 다시 하원, 상원, 상원, 하원, 하우스, 하우스. 하원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크게. 왜냐면 하원의 투표는 아주, 아주 지방적으로 컨트롤 되는 거야. 이제 상원은 이제 주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은 주중심으로 통과하면서 를 가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그 도미노 보팅 시스템은 그것을 아주 쉽게 크게 주중심한 투표들을 바꿀 수 있죠. 이런 큰 점프 만들 수 있지. 근데 하원에서는 훨씬 더 로컬 컨트롤이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2년 기다리게 되면은 보수는 크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크게 하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좌파놈들이 이거 알아? 바이 좌파놈들 지금 하원 상황 태도 다 있어. 마음대로 어떤 법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거의 다할수 있는 거야. 이 상황 이거 처음이야, 처음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좌파가 들어오고 모든 파워를 잡는 상황 아마 처음이야. 이렇게 극극극 좌파. 그냥 이놈들이 사실 공산주의들이지 사실. 그냥 공산주의들이 이렇게 우리 뭐어 미국 대통령 하원 상황까지다 잡는 경우 처음이야. 하고 미국의 죽음의 마지막 하, 뭐야 호흡이지. 미국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 선거를 훔쳐가고 부정 선거로서 자기가 미국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인터나셔널 글로벌리스트 막 뭐야 어, 좌파 사기 놈 공산 빨갱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빨갱이랑 한 팀이 그런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 미국 죽였단 말이야. 투표 시스템을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미국이 지금 이놈들이 심장을 큰칼 찔리고 미국을 지금 무덤에 던지고 이제 흙을 파는 거야. 지금, 그러 흙을 그냥 덮는 거야. 이거 막뭐그 쉽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미국을 사람들 눈 앞에서 살인하는 거야다그니까 2년 기다리면 그러면 그것이 어? 중간 선거에서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전에. 총기 소유 빼고 자기들 해야 되는 내용들 완전히 자기 시스템이 미국을 하고 미국 모든 자산들 다잘못했어 이렇게 결정했던 거지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나게 위험한 것이 뭐야. 이놈들이 테라 행진하면서 폭탄 테라 총기 난사 이런 걸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 백인, 만약 백인이면, 백인이 총이 난사장 한다. 근데 그 백인 책가방에, 이제, 빨간 트럼프 지지, 지지자 마가 놓고 성경 놓고, 봐봐, 어, 봐봐, 봐봐, 봐봐, 어, 크리스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극 보수가, 이제, 폭력으로 애기를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캐나다 상원, 하원, 대통, 령다 있으니까 모든 파워의 머리들다 잡아서 이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스캔들 통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계속 계속 똑같은 어 그러니까 총기 없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총기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새경매이라고 그러지 미국의 총기 소유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 행동. 모든 공성당들이 자기의 유토피아 오고 싶으면 자기가 어떠한 범죄 짓해도 어, 잡아갈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 오게 하려면 총기 소유 먼저 없애야 돼. 다 알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파워 있을 때 이놈들이 <웃음> 이놈들이 보수처럼 떨리지 않고. 그냥 파워 생기자마자 그냥 강하게 가이에요. 바이든은 뭐첫 번째 날에 뭐 14개 엑제큐티브 오 어, 대통령 명령했나? 14개. 그다음에 14개였나? 어 8개. 8개. 무슨 8개? 17. 첫 첫째 날. 첫째 날 17. 첫째 날 17개.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40개. 일주일 안에 아니 트럼 대통령은 사년 안에 사년일주일아니야사년 4년, 안에 뭐야 대통령 명령 그런 거 했을 때 좌파 놈들이 난리 쳤잖아. 에군이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막날 많이 하시데 막 <웃음> 이렇게 했잖아. 첫번날첫날 날 바이든 사기 어, 강탈자는 대통령 명령 열일곱 개 했어 열일곱 개. 그거는 역사상의 1등이죠 그거 1등 이놈들이 파워 잡을 때 이놈들이 파워에 종교니까 이것이 자기 종교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점점 이런 테라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만들고 트럼프 지자 했다고 하면서 총기 난사, 총기 소유 빼앗으라고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실체적인 내전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래서 원해. 내전 통하면서 중국 군대까지, 유엔 통하면서 중국 군까지 여기 오고 미국 애국자 다 죽이게. 왜이 놈들이 무신론자 자기들 대사 무신론자들이야. 대학살 하면은 자기들 그냥 문제 사면 문제 만드는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자기 파워 잡기 위해서. 히틀러도 했지, 스타도 했지, 모체르도 했지, 김김시도 했지. 다 그래. 빨갱이다 그래. 특별히 빨갱이 지료자들 파워를 그렇게 원하는 취 그러면 그러니까 2년 기다리면은 걔네들 하원 어 자하원에서 질수 있을 건 아마도 이 놈들이 계획하는 것이 2년 안에 2년 안 안으로 내전을 터트리자. 그러니깐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애국자들, 모든 트럼프 지자들금이 지금은, 지금은 그냥. 어, 희망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 민주, 그런 것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어떤 때보다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보다 엄청나게 같이 만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자랑 같이 만나고, 친해지고, 캠핑도 같이 가고, 지, 지금 이 시대는 주짓수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는 캠핑, 무시크래프팅, 서바이벌 훈련 많이 할 거야. 알겠어? 왜그 훈련 할 건지? 거기까지만 말할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캠핑, 무스크럽,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어, 얼마나 중요해, 지금. 이건 이번에 우리, 뭐야, 어, 뭐, 뭐 뭐야. 금요일날, 겨울, 어, 겨울에, 어, 너희들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준비되있는지 테스트해볼까 금요일 날에 그러면서 우리 어, 견습사분들이랑 부시크럽 훈련과 우리 어, 여기, 여기 나이 든 분들도 만약에 최악 경우 이런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자야 되면 그, 그것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준비되 있는지, 안되는지 이제 시험들이 올 거야. 뭔데 알겠나? 하고 지금도 일반 텐트도, 일반 텐트들이 빨갛고 노랗고 뭐 파랗고 환한 빛난 그런 색깔이지만, 그런 텐트 있으면 안 돼. <웃음> 만약에 필요 있으면 그 텐트를 어? 자연 색깔이랑 쉽게 덮고 쉽게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텐트 시스템도 어?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야. <웃음> 알겠나? 그런 서바이벌 시스템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 장비들도 잘쓸수 있는 방법들과 5c 훈련들과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면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면 의료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비상상태의 문제들 또 어? 그런 극단적인 날씨에 어떻게 삼아, 어, 살아남을 수 있는 법? 그런 이놈들이 이 좌파, 이 좌파 강탈자들이 만약에 내전시작을 하면 미국 전내전처럼 북과 남이 다시 갈라지셨어. 딱 중간적으로 갈리지는 않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 빨간 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파란 주들이 좌파놈들 주, 그거는, 어? 동북는 파란 주 많지. 칼리포니아는 파란 주. 모든 바닷가에 있는 데는 파란지 그러니까 1800세기, 1800년대에 실체적인 미국 내전이 있었을 때 북쪽은 아벨권이었고 남쪽은 노예들이었으니까 노예들 계속 원했으니까 남쪽은 가인권이었어 사탄 쪽. 북는 하나님 쪽, 북쪽은 노후의 제도를 없애라고 했고 남쪽은 노후의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남쪽은 사탄 쪽, 북쪽은 하나님 쪽.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말세의 마지막 순간들에 모든 걸 뒤집어. 위에는 밑에 되고, 밑에는 위에 되고, 마지막이 첫시 되고, 첫시 마지막이 되고,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이 이르면 이번에 내전이 터질 때 이놈들이 2년 안에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 미우 나라도 다시 갈라지게 돼 북과 남 근데 이번에 북는 사탄 쪽이래. 하고 남쪽은 하나님 쪽입니다. 음? 이런 무서운 대국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1800년대에 나오는 내전에도 수도가 두개 있어요. 미국 수도가 두고 있어요. 북쪽 수도, 남쪽 수도 그런 것처럼 북쪽 이번에 제2 내전이 터지게 되면은. 워션디시는 물론 북쪽 수도 되지만 남쪽 수도는 어디 될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될 거지. 그러니까 플로리다 될 거지. 그러면서 플로리다, 루이제나, 알라밤마, 텍사스 다 연결돼 서어 What do they call that? It's a belt. 뭐 무슨, no, Bible belt. belt 아니고 딴딴 이름이 있던데. 뭐였더라? 하여튼. 그그그 연결 있는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텍사스 연결 있는. 그다 바다로 연결돼 있고 또그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응?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큰그 미국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이제 우리 견수사범들과 사범들과 이 젊은 놈들, 어? 이, 이 젊은 책임자들이, 어, 대꾸하고, 플로리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 방문할 까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 옆에 성지도 만들고, 어? 우리 팀들이 거기 내려갔을 때, 거기 심한 기도, 그 성지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어? 팀들도 세울 거야. 또 하나님께서 섬리를 텍사스뿐만 아니라 어, 플로리다에서도 어, 연결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최악 경우 내전이 터지고 남쪽 북쪽이 분리지게 되면은 불러, 어, 뭐야 갈라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어,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에,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뭔말인데 알겠나? 그건 지금은 심각한 때야. 그건 훈련이에요, 중요한 훈련. 그건 너희들도 이런 엄청난 마크로 코스모스에 있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뭐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나뭘 나, 나, 나 해도 뭐 이것을 바꾸지 않을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아니야잇!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돼. 뭐면 될지. 최악 상황 위에서 준비를 해야 돼. 최악 상황을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어? 우리 어, 가정이한테 가르쳤지. 어떻게 아기 봐도 아기 보고 있을 때도 운동할 수 있는지. 에? 이제 우리 승남이 일로 와봐. 우리 승남이한테 와봐 우리 승남이를, 얘는 이제 난 35파운드 이제. 한 35파운드니까, 이제 엄마 반만 해, 이거봐. 응? 어? 그니까, 그니까, 어? 엄마 한번 보여줘봐. 에띵님, 이. 여러이 좋아하지. 박구! 하나분이 좋아하지. 할머니가 넓은, 예, 할머니가 넓은, 훈련해야지 훈련. 자, 아빠가 이제 우리 식남이랑 할머니한테 보여주면 이제 어떻게 엄마랑 같이 훈련하수는지 어떻게 좋은, 1 0 0번훈련하수는지 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훈을 잡고 잡아, 겨드랑이. 그 다음에 스쿼트하고, 스쿼트하고, 스쿼트하고, 그 다음에 바이집크. 하나, and t 프레 n shoulder p r e s 오케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자, 두 번째. 마시오. 컬. And then press.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애기랑 같이 놀면서 애기랑 같이 놀면서 또 엄마도 훈련할가 알겠나? 응? 기간 엄마가, 어? 응? 그냥 애기만 보면 몸이 약해져. 응? 엄마도 계속 운동해야 돼. 너 근육들 계속 길러야 돼. 어머니도 알지? 그러면 애기, 파는 것이, 보는 것이 훨씬 쉬워져. 선수의 몸이 아직도 있으니까. 알겠나?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도 있지. 엄마, 할머니 보면서, 할머니 보고, <웃음> 운동. 이렇게 하면 같이 하는거지. 무겁지걔 어? <웃음> 무겁지? <걔> 무겁지? 어. <웃음> 어? 그러니까 팔이 벌써 아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00번만 해도 엄청난 운동이야. 장난이야? 오케이. 자, 너 엄마한테. 거. 얘는 할하버지만 보면 그냥 미친 듯이었어 어? 한2주이주 2주 전에 할아버지만 보면 울었는데 할아버지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할아버지 좋아하게 돼서 <웃음> 참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신, 아기가 그렇게 신나게 웃어 어 아기가 그냥 사람 보면서 아 이렇게 아니고 그냥 기가 막히게 웃어 어? 이야 그 참. 내 어떻게 반응 안할 수는 없어. <웃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나게 웃어주면 반응 안할수 없어. <웃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일띵님이 그렇지. 그렇지. <웃음> 이제 하루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대 <웃음> 못만 다 알겠지? 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할수 있는 훈련 해야 돼. 음? 천주적인 무슨 우주적인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막 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알아 그렇게 할수 없어도 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음?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도더 좋은 목자 양치기 될수 있도록. 어? 그런 정성과, 그러한, 어? 우리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과 우리의 지금 새로운 식구들과또 새로운 보수들 등, 이런 사람들랑 같이, 에? 기도하고, 같이, 펠로십, 어? 시간 보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캠핑도 같이 가고, 어, 멧돼지 재벌을 같이 가고, 낚시로 같이 가고.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어떻게?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응? 왜 심정적으로 보수가 다 심정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냐? 왜? 내전이 터지면은 이 좌파놈들이 아, 왜, 왜, 우파, 왜 우파에 왜우 있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정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냐? 왜? 내전이 터지면 좌파놈들이 우리를 죽일라고 할까? 뭔말인 알겠지? 실체적인 사, 사냥꾼들이 우파 트럼프 지지자들을 죽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워를 받게 되는 거죠. 파워, 자기들이 법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놈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 이렇게 어, 하원 상황은 대통령까지 강탈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러면... 법적으로 시민들도 잡아갈 수 있어. 히틀러도 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갔어. 겨, 경찰들과 군인들 80% 80%는 그 뭐야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 10% 20%만 따라도 600만 명 죽일 수 있어. 미국 군도 미국, 어, 경찰도 마찬가지야. 미군도 한 90% 어, 80, 한 85%부터 90% 트럼프 지지자 했죠. 근데 그 15%는 바이든 감찰자 지지했단 말이에요 하고 그 지도자들, 군대에 있는 아주 높은 지도자를 좀 봐. 완전 발갱이들이야. 10%, 20%. 경찰하고 군대,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들 따라도 수천만 명 잡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모든 파워를 쓰고 이놈도 잡아가야지만 장군처럼 생각 못 해가지고, 이, 그, 찬스 놓쳐가지고, 이런 큰 탄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 나라가. 하고 이 내용 통하면서 엄청 위험해 질수 있어. 응? 내전은, 그거는 행복한 거 아니지, 아니지. 내전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하고 그놈들이 중국 공산당에 중국 군대까지 부를 거야. 미국 애국자들 마지막으로 빨리 삭취하라 미국 만죽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자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저버 박과 노시와 시진핑과 이놈들이 완전히 신들이 돼 버려. 이거는 이거 막을 수 있는 한 세력만 있어. 그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총기 소유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안에 어 이상상할 수도 있을지 수있 스파이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 스파이들도 많아. 지금 좌파 CIA에서 어. 일부러 트럼프 지지자들 모든 집단들 들어가려고 하는 스파이들 다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어, 뭐야 순진하게 그냥 트럼프 지지자 모자 입으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라는 거는 이렇게 믿을 수 없지. 근데 그런 위협이 있어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한 형제의 잠에 들 하고. 정을, 정을 붙어야 돼. 음? 같이 캠핑, 훈련, 낚시, 사냥, 같이 가야 돼. 이거는 그냥, 아, 헬로, 헬로 차원이 아니야, 이제. 이제 가까워져야 돼. 실체적인 큰일연을할수 있을까. 이 자파놈들이 2년 기다리면, 에? 자기들 칠수 있어. 그런다 어,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 최악 경우 어? 아버님께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트 대통령 기반 여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어? 열리고 계시잖아 그러니이대형님이어뭐야 어, 어, 항상 우리 훈련하지 않고 항상 너무 생각하지 마. 알겠나? 어?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준비를 준비, 준비. 트럼 대통령이 어, 그러니까 트럼 프 대통령이 요즘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 조금 조금씩 더 나오고 이제 다시 다시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보다 더 유명한 보수 없어. 트럼프는 꼭 필요 있는 사람, 필요 있는 사람. 트럼프는 물론 실수했지만 그래도 내전이 진짜 터지게 되면 트럼프는 쉽게 말하면 남쪽 어, 대통령 되지.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 예? 하고 그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그 주지사가 너무 좋아. 세상 트럼프 부대, 부대통령이야, 진짜. 디산티스 부대통령이야. 완전 부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지금. 바이든은 명령하고, 프로이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라 할 때, FU 하잖아. 전화, 전화해서 FU 했대. 어? 그거는 펜스보다 확씬히 실체적인 부대통령 행동하는 거지, 금 FU 했대, 바이든한테. <웃음> <웃음> 주리사가텍사주리사가 아, 그렇게 세고 또 우리 그로리다주리사도 세고 또 만약에 펜실벤이어서 지금 총기 소유 막을, 총기 소유, 디센테스디센테스 Governor 디센티스 tells Biden to go F yourself. 이거, 이거, 이거. 농담하냐, 이거 시치려고 했단 말이야, 이거. <웃음> 그니까, 러 실체적으로 우리 그런 좋은 보수들이 올라오니까, 펜션맨의마스티라노 주지사 될수 있으면, 그는 큰성적이야 물론, 우리 국진 어, 원, 감사원장님이 주지사 되면 최고로 좋은데, 예, 최고로 좋은데. <웃음> 근데 만약에 마스티라노 2년 후에 마스테라가 만약에 주지사 들으면, 그는 펜실베니아가 큰 보호받지, 큰 보호받지. 마스테라는 아주 트럼프란 친하고, 엄청 디산티스와 텍사스에 있는 아베드와 플로이다가 엄청 가깝고, 그래도 펜실베니아 제일 로큰 사기, 좌파놈들이 제일 큰, 제일 로큰 투표사기, 부정선거 했으니까, 아마도 마스테라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 울프 주지사보다 더 좌파놈, 자기, uh, 이제 쫄병이. 누구를 했다고? 이름은 뭐죠? No, not f e r r i m uh, uh, a 법무장관. y e a 뭐지? 아, s 하여튼, 울프 주지사보다 더극단형 좌파놈이 들어오셨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펜실베니아 총기 소유자들 총기를 뺏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불안한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또 그분 만이야 스테너. 아, 어, 맞아. no, not 스테너 아니야. Josh Shapiro. 맞아. Josh Shapiro. Oh my gosh. 그놈이 엄청난 공산주의 놈이야. s so, 이런 불안한 또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때보다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서로서로 훈련해도 훈련. 알겠나? 훈련해도 훈련. 그냥, 어? 그냥, 어? 예배에 오고, 그냥 말씀 듣고, 그건 아니 아니야, 아니 훈련해도 준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크게 당하게 돼. 안 좋은 상황이 그냥 훈련하면서 훈련의 사과또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 우리 네트워크 있는 보수 받은 등등 너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거 해야 돼 모든 보수가 이 해야 돼 모든 트럼프 지지자 서로 서로 친해져야 돼 친해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캠핑 가고 낚시 하고 어어 어, 어, 피싱 가고 낚시 하고 사냥하고 거면서 심정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왜 실질적인 내정 일행을 내 악한 놈들 같이, 같이, 착한 사람들이 같이 악한 놈들 싸워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에? 착한 사람들이 같이 심정교류와 관계와 같이 훈련했던 경우도 있어야지만이 그 관계를 깊어 하고 서로서로 서로 위에서 싸우고, 서로서로 위해서 싸우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되는 거아니야 아는 사이가 돼야지, 아는 사람이 돼야지, 심정 교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결이 만드시지, 일반 사람이. 어떤 때보다 지금은 말씀 기도 또 훈련과 같이 그룹 훈련, 그룹 훈련이 중요해지고, 그룹 훈련, 그룹 훈련. 그런 내용들을 통하면서 에? 우리는 그런 어, 뭐야 어, 행동 행동 훈련 기도로 훈련 기도 훈련이 우리 기도도 되는 거야. 어머니 알겠지? <웃음> 하여튼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 이럴 때. 우리 한국 일본 식군들도 이번에 J팀, K팀도 여기 오시고 엄청 열심히 싸웠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K팀, J팀 어, 모든 팀원들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자. <웃음> 여러분들 다 수고, 수고했어요. 근데그 정성이 헛된 거 아니냐. 그 정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의 시민들 심정에 이제 그 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렇게 아버님 따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악한 놈들 뭐 이런 브린 워싱 캡 세뇌한다 뭐 이런 욕만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을 바꿨나. 자 일반 기독교 교회가 두렵고 걱정이었을때 문의들이 일어나서 문의들이 통일교 문의들이 문전명 총재가 다른 사람들 나와서 트럼프 지지자 위에서 트럼프 지지자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 우리나라 우리보다 사랑한다. 우리 미래 우리보다 사랑한다. 우리 운명 우리보다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사랑한다. 우리는 기, 우리 그대 우리, 우리 뭐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서 크게 깨달았지. 실체, 실체적인 실체 그런 정성 바뀌는 거예 정성이 헛된 거 아니야. 정성이 파격, 엄청난 좋은 파격을 주는 거예요. 응? 임팩트. 그시, 뭐, 보이지 않은 그런 엄청난 파워. 그러게 되면, 우리 J팀, K팀, A팀, E팀, 유럽팀도 왔지, 유럽 작은 팀도 오고, 어 그렇게 정성 많이 들어도 모든 시민들이 우리를 정말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어? 그런 이전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강탈자들와 아주 위험한 상황이로될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캠핑하고 낚시하고 같이 어? 그룹 훈련 을 많이 해야 돼 심정적으로 모두와 가까워져 돼. 심정적으로 어어 어, 뭐야 그 유치한 싸움들과 다툼들과 자기 욕심들 다 버리고 좋은 평화군 경찰들과 좋은 사람들처럼 어? 그런 내용들 초월해서 응?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트럼프 지자들과 함께도 크리스도들과 함께도 모든 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도 가까워지는 때가 오는, 거, 오는 거예요. 뭔데 알겠지?